안녕하세요 코바늘 함께 혜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지품을 챙겨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미니사이즈의 크로스백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단뜨기로 초보분들도 쉽게 뜰수 있는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사이즈 말씀드리면 납작하게 눌렀을 때 가로폭이 13cm 정도 그리고 바닥에서 이 윗면까지 15cm 정도 크기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가방 바닥을 활용해서 옆면부터 쉽게 바로 떠서 올라갔고요. 끈은 이중사슬뜨기로 1m 정도를 만들었는데 다른 부자재를 활용하지 않고 꼬리실을 이용해 가방에 그대로 붙여줬습니다. 잠금장치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로 활용하면 되는데 저는 작은 단추와 단추고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잠금장치를 달아줬습니다 재료 소개 드릴게요 1단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방 바닥을 이용할 때에는 이미 처음에 시작코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1단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가방 바닥은 곡선 부분이 하나 둘셋코 그리고 직선 부분이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코로 되어 있는 가방 바닥이고요. 지금 여기가 겉면이고 이쪽이 안쪽면이거든요. 겉면에 곡선부분 가운데, 바늘을 여기에 넣고 1단을 시작할겁니다. 1단 뜨는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요. 1단을 뜰때만 모사 5호 바늘을 이용할겁니다. 사용할 브릿지 실은 끝에 살짝 묶어서 매듭을 지어 놓은 상태고요 1단은 전체적으로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겁니다. 양쪽 끝에 있는 곡선 구간에 당하는 하나, 둘, 세 코는 짧은뜨기를 두 코, 두 코, 두 코씩 전부 한 코씩 늘려줄 거고요. 직선 구간에서는 짧은뜨기를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이렇게 한 코씩 건너가면서 코를 늘려줄 겁니다. 저하고 코수가 조금 다른 가방 바닥을 이용하더라도 비슷한 규칙으로 코를 늘려주시면 맞게 뜨실 수 있어요 곡선 구간 가운데 부분에 바늘 넣고 실 잡고 첫코뜰 겁니다 꼬리실 너무 길게 남길 필요 없고요 그냥 적당히 잡아주시고 이 코끝에 실을 걸어서 그대로 구멍 바깥으로 끌고 올라오세요 이거 하나 주의하실 거는 여기를 이런식으로 잡아당겨가면서 뜨면 나중에 이 가방 발닥이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충분히 실을 위쪽으로 끌고 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실을 걸어 빼줍니다 그런 다음 사슬을 하나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게 한 코를 만든 거예요 곡선 구간에서는 전부 두 코씩 뜰 거라고 했으니까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다시 한번 반복 실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요 그대로 뜨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쭉실 당겨 빼주세요. 그대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짧은뜨기가 여기 두 개가 들어간 거고요. 요거 첫 번째 방금 만들어준 사슬 하나 있죠. 이 자리에 빼뜨릴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단코링으로 표시를 하나 해 놓고 갈게요 좀 전에 만들어준 빈 사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슬 하나에다가 단코링 걸어준 겁니다 한 바퀴 빙 둘러와서 이 부분에서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코또 들어갑니다 이번에 여기도 두코를 떠야 되는 자리예요 뒤쪽에 꼬리실은 같이 잡고 떠줄게요. 실 끌고 그대로 위로 충분히 올라오고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한번 더. 위로 충분히 빼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직선 구간은 한코 뜨고 옆에는 두코 뜨고 실을 충분히 높이 위로 빼주세요. 그 다음 또한코 뜨고 반복 구간이죠? 옆에는 두 코를 떠줍니다. 다시 또한코 옆에 또두코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반복을 하고요. 저는 지금 직선 구간 마지막 쪽에서 한 코로 끝이 났습니다. 반대쪽 곡선 구간이 나왔고요. 하나, 둘, 세 개의 시작 코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두 개, 두 개, 두 개씩 넣어 줄 겁니다. 실을 위쪽으로 충분히 빼주는 것만 주의하시면 가방 바닥이 틀어지지 않을 거고요. 지금 가방 바닥이 틀어졌다면 풀러서 다시 뜨시는 게 좋아요. 모양을 한번 가방 바닥이 비틀어지면 나중에 모양을 다시 잡을 때에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 시작 후 1단 단계에서 가방 바닥이 비틀어졌다면 이 부분 다시 풀러서 힘을 조절을 다시 하시는 게 좋아요. 실을 이렇게 위쪽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빼주셔야 돼요. 두 코, 2코, 두 코, 2코, 두 코로 지나갔습니다. 그럼 다시 직선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반복해주시면 돼요. 저는 마지막 이 끝부분에서 빼뜨기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방 바닥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짧은뜨기를 한 바퀴 둘러줬습니다. 한 코가 남아있는데요. 저는 여기가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두 코를 넣을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시작코를 모두 다 썼고요. 이제 남은 거는 빼뜨기입니다. 어, 아까 여기 단코링 걸어놓은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할 거고요. 그대로 마지막 끝부분에서 실 통과시켜서 빼뜨기. 1단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바늘을 6호로 바꿔서 2단을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작코가 총 20개 였는데 1단에서 코를 늘려서 지금 32코가 된 상황이고요. 2단부터는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32코를 쭉 유지해서 떠줄 겁니다. 먼저 2단은 짧은뜨기를 한 바퀴 떠줄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가방 바닥이에요. 가방 바닥이 아래쪽을 향하게 놨을 때 반코 이 위쪽으로 보이는 반코만 잡아서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짧은뜨기를 이랑뜨기로 한 바퀴 떠줄 거고요 코는 32코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럼 2단에 첫 코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첫 코를 못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첫 코는 방금 여기 빼뜨기 한 부분이 첫 코예요 요여기 이렇게 실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첫 코고요 저희는 요 중에서도 뒤쪽으로 보이는 반코만 잡아서 2단의 첫 코를 시작을 해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사슬을 하나 넣고 시작하고요 요 사슬은 코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첫코에반 코, 여기에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코를 만들었고요. 방금 사슬 넣었던 거, 요건 코가 아니에요. 지금 만든 코, 이게 2단의 첫 코입니다. 여기에도 단코링 표시를 하나 해놓고 지나갈게요. 그런 다음 옆에 코도 반코만 잡아서 그대로 짧은뜨기. 그 옆에도 이렇게. 반코만 잡아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할때 짧은뜨기 코는 조금 당겨지고 작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코를 조금 늘려서 느슨느슨 느슨 힘을 빼서 좀 크게 만들어주시고요. 혹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바늘을 7호로 늘려서 뜨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반코만 잡아서 짧은뜨기를 쭉 떠줍니다.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끝은 여기에요. 여기까지 총 32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2단도 거의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1항에 전부 떠줬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반코만 잡아서 짧은뜨기를 하고 지금 이거는 빼뜬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코가 아니라서 잘 보시면 요 밑으로는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부분 뜨지 않고요 바로 초코 표시해둔 이 부분 여기에 빼뜨기를 해서 2단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한 줄이 보이면서 가방 옆면이 세워지게 돼요. 이제 3단 시작합니다. 이제 3단부터는 짧은뜨기 장단뜨기로 가방 옆면을 필요한 만큼 떠주면 되는데요 장단뜨기는 초보분들이 쉽게 무늬를 만들 수 있고 가방 만들 때 많이 애용되는 무늬지만 기본적으로 코의 머리하고 다리를 알고 계셔야 뜰때 헷갈리지 않고 뜰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코의 머리하고 다리를 소개 드리고 그리고 3단 뜨는 거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코의 머리는 보통 여기를 코의 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가 코의 머리예요 여기도 코의 머리입니다 이 코의 머리 밑으로 코의 다리가 있는데요 이 머리 밑에 있는 다리가 이게 지금 여기 이 머리예요 이 밑에 있는 다리가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보이시죠? 이 중에 왼쪽에 있는 게이 머리의 다리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코의 머리이고 이 편에 있는 게이코 머리에 다리 합쳐서 한 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단뜨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한 번은 코에 머리에 뜨고 그옆에 코는 다리에 뜨는데 여기가 아니죠 여기 머리를 떴으면 그 옆에 코에 다리,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떠주는 거예요. 그 다음 코는 다시 머리, 그옆 코는 그 밑, 다리. 이렇게 교차로 떠주는 게 장단뜨기고요. 지금 코가 짝수코이기 때문에 머리로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에는 다리 밑에서 끝나게 됩니다. 우선은 3단 뜨는 거 한번 같이 떠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쭉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떠보세요 시작은 짧은뜨기니까 사슬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방금 뜬이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첫 코에도 헷갈리지 않게 단코링 하나 걸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 좀 전에 이 코의 머리에다 떴으니까 두 번째 코예요 이두 번째 코는 다리에다 뜰 겁니다 자, 다리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다리인 겁니다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는데 실을 위쪽으로 쭉 끌고 올라와 주세요 높이를 위쪽으로 맞춰 준 다음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면 장단뜨기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다시 이번에는 평범하게 머리에 뜹니다. 그런 다음 옆 코, 이 코는 머리가 아니라 다리에다 떠요. 다리는 여기입니다. 이 뒤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여기에 넣고 그대로 실을 위쪽으로 쭉 끌고 올라와서 짧은뜨기. 장단뜨기가 또한 세트 완성이 된 거예요. 짧게, 깊숙히, 짧게, 깊숙히. 다시 또 머리에 짧은뜨기 한코 떠주고, 그 다음 이 머리의 다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다가 깊숙히 실 끌고 올라와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이걸 반복해서 한 바퀴 떠주면 장단뜨기 한 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 뜨고 그 다음에는 이 머리의 다리 밑으로 가서 쭉 길게 실 빼서 떠주고 머리에 뜨고 그 다음에는 이 머리의 다리 이 밑으로 가서 쭉 여기 한 번은 머리, 한 번은 다리이기 때문에 잘못 뜨게 되면 요 머리에 뜨고 그다음 이 다리에 또 뜨는 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머리에 떴어요. 여기에다 뜨면 코가 늘어나게 돼요. 여기가 아니라 다음 머리에 다리 여기에 길게 짧은뜨기를 떠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한 코씩 한 코씩 반복해서 떠주시면 장단뜨기가 한다 완성됩니다. 같은 자리에 두번 뜨지 않게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머리 뜨고 또 같은 자리에 다리 뜨고 이렇게만 뜨지 마시고 머리 떴으면 그 다음에는 다리 밑에 한 코에 하나씩만 뜨게 주의해서 한 바퀴를 떠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게 어려우시면 이 코가 32개가 되는지를 세보는 것도 괜찮아요. 마지막 끝까지 장단뜨기 반복해주세요. 거의 끝까지 3단 마지막까지 장단뜨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요거는 빼뜬 코예요. 빼뜬 코 바로 앞에 마지막 코가 남았고 여기는 깊숙이 뜰 차례죠. 처음 시작을 머리에 떴으니까 마지막 끝날 때에는 코에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길게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장단뜨기를 한 단을 반복했고요. 마지막에는 똑같이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해서 마무리합니다. 4단 뜨는 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 3단에서 장단 뜨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4단부터는 뜨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보시면 이게 짧은 다리고요. 요긴 다리거든요. 이 위에 반대로 떠주시면 돼요. 긴 다리 위에는 짧게 머리만 잡아서 코를 떠주고 이렇게 짧은 다리가 나왔을 때에는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긴 다리를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4단 한번 방금 말한 것처럼 같이 떠볼게요. 시작은 먼저 사슬 하나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바로 처음부터 짧은 다리가 나오죠. 좀 전에 시작할 때 머리를 찾아서 짧게 짧은뜨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차로 뜨는 거니까 이 다리 밑으로 길게 쭉실 끌고 올라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요게 첫 코니까 역시 첫 코에 표시를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보면 이번에는 긴 다리가 나왔죠? 그럴 때는 머리에만 바늘을 넣어서 짧게 짧은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옆에는 짧은 다리가 있어요 이때는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실 끌고 쭉 올라와서 긴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는 긴 다리 나왔으니까 머리에 짧은 다리 만들어주기 이렇게 깊게 뜨는 거랑 짧게 뜨는 거를 교차로 반복하면 되고요 첫 단만 장단뜨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늬가 교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뜨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짧게 들어가기 길게 쭉 다리 끌고 올라와서 만들어주기 이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방 옆면을 필요한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무늬가 잘안 보이지만 몇단 반복해서 뜨면 이 옆면으로 장단뜨기 무늬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4단 끝까지 한번 떠주세요. 4단의 마지막 코입니다. 좀 전에 3단에서는 길게 짧은뜨기를 하면서 끝이 났거든요. 이번에는 그 위로 짧게. 머리에다가 짧은 다리 만들어주면서 4단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요거는 빼뜨뜬코고요 요거는 처음에 세워준 기둥코 사슬 하나예요 요거 두개 다 코가 아니니까 바로 첫코 자리 여기로 넘어가서 빼뜨기 에서 4단 마무리 합니다 이제 5단부터는 그냥 단코링 없이 한번 떠볼게요 5단 사슬 하나 넣고 바로 시작합니다 긴 다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짧게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또 이번에는 길게 긴 다리니까 짧게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는 다리 밑으로 그 다음 머리 그 다음 코의 다리 밑으로 자,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걸쭉 반복해서 가방 옆면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방 옆면이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단을 떠줄 건데요 저는 니트 스티치를 넣어 줄 겁니다 그냥 짧은뜨기 하셔도 되는데 장단뜨기를 하게 되면 이긴 다리 부분이 뜨개지가 살짝 도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다리 사이에다 떠서 니트 스티치를 넣어서 마지막 단도 두께를 좀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둥코 세우고 마지막 단 시작합니다. 니트 스티치도 짧은뜨기니까 사슬 하나 기둥코 넣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끝난 단이 이렇게 짧은 다리, 긴 다리가 반복되던 단이었어요. 첫 번째 짧은 다리부터 다리 사이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코를 머리를 줍지 않고 이 다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높이가 약간 있으니까 살짝 실을 위로 끌고 올라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이게 니트 스티치예요. 바로 옆에도 긴 다리가 있는데 똑같이 두줄 있는 이긴 다리 사이로 바늘을 넣고 그대로 실을 살짝 끌고 올라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긴 다리와 짧은 다리에 각각 다리 사이 사이 마다 한 코씩 넣어주면 이게 니트 스티치가 돼요 앞에서 봤을 때 V자 형태의 다리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걸려서 안 나온다면 이게 바늘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실 살짝 위로 끌어주고 짧은뜨기 마지막 한단은 이렇게 다리 사이에 넣는 니트 스티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코를 느리거나 줄이지 않고 한 단을 마무리 해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니트 스티치를 한 코씩 전부 넣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빼뜨기를 하면 가방 본체가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브릿지 실은 약간 도톰한 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빼뜨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살짝 솟아서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는 돗바늘로 처리할 겁니다 바늘로 처리할 수 있게끔 실을 약간 여유 있게 남기고 이실 이제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마지막 코까지 니트 스티치 했으면 실을 빼줍니다 그리고 돗바늘 준비하시고요 이대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빼뜬 코, 그 다음 기둥 코로 넣은 사슬 한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빼뜨기 할 위치인데 여기에다가 바늘을 한번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빼뜨기 한 것과 똑같은 고리가 생기죠. 그리고 그대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서 둥글게 코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당겨줍니다. 다른 코들이랑 같은 크기로 보이게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 요 다리 사이 이제까지 계속 니트 스티치 했으니까 이번에도 요 다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이 실은 뒤쪽으로 여러 번 통과시켜서 숨겨 줄게요 근처에 여러 곳 통과시키면서 풀어지지 않게 그리고 꼬리실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안 예쁘기 때문에 최대한 깊숙이 저 안쪽까지 계속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끈떠서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끈을 달 건데요. 끈을 달기 전에 끈달 위치부터 표시를 해주세요. 어, 끈 다는 거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가방 부자재로 가방 고리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요 본체에다가 그대로 연결해서 끈만 달아줄 겁니다. 양쪽 끝에서 달아줄 거고요. 반으로 요 바닥이랑 똑같이 위치 잘 맞춰주세요. 바닥에서 똑같이 위치 잘 맞춰서 반으로 접고 양끝에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균형있게 위치 잘 잡혔는지 확인하고 아무데서나 시작해도 되거든요 표시해 놓은 부분부터 끈 달아 줄게요 가방끈은 이중사슬뜨기 했습니다 이중사슬 뜨기 할 때에는 실두 가닥을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브릿지 실만 가지고 이중사슬을 떴을 때 약간 끈 두께가 두껍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한 가닥은 면사 1 8합을 섞어서 썼습니다. 가방 끈 두께 같은 것도 취향이니까요. 요거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두툼한 실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브릿지 실두 가닥으로 똑같이 이중사슬 뜨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의 실을 윗실이라고 하고요. 밑에 실을 밑실이라고 부르고요. 이중사슬뜨기 할 때에는 이두 가닥의 실이 모두 소진되면서 뜨는 거라서 두 가닥 모두 진행실이 됩니다. 그러면 윗실 잡고 먼저 고리부터 만들어 볼게요. 고리만 만드는 건데요 나중에 이 끝에를 돗바늘에 연결해서 가방에 붙일 때 써야 되니까 꼬리실은 약간만 넉넉하게 남겨 주시고요 그대로 고리 지어서 실 끌고 나오세요 바늘 허리에 매듭만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사슬 만드는 거 아니고 그냥 바늘 허리에다 이렇게 매듭만 지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밑에 실이에요. 이 밑에 실을 꺾어줍니다. 반으로 그냥 끝에를 살짝 꺾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꼬리실도 약간만 여유있게 남겨주세요. 그리고는 바늘에 그대로 걸어둡니다. 짧은 실이 앞쪽으로 오게 걸어놨어요. 그리고는 위실 잡아줍니다. 바늘 허리에 고리가 두 개가 있죠? 이걸 한 번에 통과해서 그대로 떠줍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나머지는 지금부터 반복이에요. 이 밑실 긴 거예요. 긴거 밑실을 바늘에 그대로 앞에서 뒤로 걸어주고 고리 두개 밑실로 통과 밑실을 바늘 허리에 걸어주고 윗실로 고리 두개 통과 이 단계를 반복해서 가방끈을 만들어줍니다. 밑에 실을 바늘에 걸어주고 윗실은 고리를 통과하고 두개 실이 모두 진행되면서 이중 사슬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 끈을 필요한 길이만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중 사슬은 나중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어나는 분량까지 생각을 하셔서 필요한 만큼 어깨 길이에 맞게 크로스 끈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본체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충분한 길이의 끈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가방에다 달아줍니다 꼬리실 중에 한 끝을 돗바늘에 먼저 깨고 위치 잡아준 곳에다 바늘을 통과를 시켜 줄 건데요 여기가 아니라 저는 그 아래쪽 이 다리 밑에다가 걸어 줄 겁니다 여기 코 머리에다가 달지 않고 바로 아래쪽 다리 아래로 들어가서 장단뜨기 할 때처럼 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실을 통과시켜 줄거예요 튼튼하게 몇 번을 반복할 거고요. 지금 여기 끈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다시 그리고 또끈 통과하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튼튼하게 달아줄 거고요. 반대쪽 실도 똑같이 돗바늘에 깨서 같은 위치에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이번에도 또끈 통과해야죠. 뒤쪽에서부터 이 부분이 매듭이라 단단해서 잘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다시 또 같은 자리 아래쪽으로 와주고 같은 방법으로 몇 번에 반복해서 튼튼하게 자리 붙여주시고요. 뒤쪽에 꼬리실들은 이 안쪽 깊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숨겨줄 겁니다. 양쪽 똑같이 단 다음에 가운데 잠금장치도 달아볼게요. 마지막으로 가방 가운데에 간단한 잠금장치를 붙일 건데요 어, 잠금장치는 그냥 작은 단추로 할 거고요 단추를 이용할 때에는 단추 구멍을 만들어 주거나 단추 고리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기성 단추 고리로 만들어져서 파는 제품도 있거든요 길게 실한 줄을 빼서 단추 고리를 만들어도 되고 잘라 쓰는 이런 단추 고리도 있어요 이런 단추 고리는 한번 사두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잘라서 가운데 쪽에 저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느질로 튼튼하게 붙여주고 단추 고리가 작으니까 바로 가깝게 단추도 붙여줄 겁니다 붙여주는 거는 바느질로 간단하게 붙이는 거니까요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게요